짐승 이라 하였다 그리도 따뜻했던 저아가 나에게 짐승이라 하였다 나를 그리도 어여삐 여겼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천한 것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내치셨다 저하께서 나란 존재를 알지 못했던 머나먼 과거부터 저하를 마음에 품었다 연모하였기에 지켰고 연모하였기에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만 그분에게 나는 결국 짐승 이었구나 소녀의 아버님께서 몸에 좋다는 귀한 약초를 달려보내신다고 합니다. 드시고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사옵니다.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 정확하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저소에 발걸음하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허나 소인이 들은 말이 정말인지 급히 확인하고 싶어 일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호위무사가 급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피해 줄수 있겠느냐 일이 와주었는데 금방 보내게 되어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I n e v e 주시 e 소녀가 감사하지요. 그럼 소녀는 물러가보겠 d of you. I never heard of you. I never heard o 래 you. I never heard of you. I never h e a r 하 of y 하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저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와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거라, 그 짐승이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짐승 때문에 내가 월나라의 후계자이니 내가! 다시 허수아비 신세가 되게 생겼는데 어찌 그 짐승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아 오랜 친구인 내가 내게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도아가 짐승입니까 그래 짐승 그깟 짐승에게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제 앞에 계신 분이 제가 모셔온 주군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와만을 바라보던 아이를 뒤로 한채 권력을 쫓고 연모하는 마음을 짓밟고 배신하고 탓하고 있는 제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정말 제가 모셔온 저의 주군이 맞습니까? 지금부터 저앞에서는제 주군이 아니십니다 그래. 그대들은 투옥되어 있는 도화를 어찌 보라는게 좋다고 생각하시오 전하 소인의 의견을 밝혀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대월간의 김연소 자네가 있었지 얼른 말해보거라도화가그 어떤 명의도 고치지 못하였던 세자저와의 병을 고친 것은 사실이오나 고작 평민 아니 천민일지도 모르는 계집입니다 그리도 천원자가 세자저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광을 입고도 감히 대자조아를 해야려 한 것은 분명한 중재이옵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소인은 투옥되어 있는 죄인 도하의 사형을 명하시어 월나라의 왕족을 해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아 주십시오. 전하 본보기를 삼아 주옵소서 전하 경들이 의견이 그리하고 그 뜻이 분명하니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구나 여 봐라! 오늘 밤 중재인 도화의 사형을 명한다! 도... 도화야 청명님 도망가야 한다 저아도 전하도널 살려둘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니 도망가자. 내가 함께 갈 터이니. 도망가면요? 이곳에 저하가 계신데 도망가면 저하의 곁엔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냐니. 소녀는 청명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전 저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하께서 괜찮으십니까? 지금 네가 저하를 걱정할 때냐? 너를 대신한걸 알고 당차게 구슬을 가져오던 넌 어디 가고 이리도 미련하게 갇혀있는 것이냐? 소녀의 구슬을 품은 채 다른 여인과 마음을 통하면 소녀의 구슬은 깨져버립니다. 인간의 몸 안에서 구슬이 깨지면 그 인간 역시 구슬과 함께 소멸하게 되지요. 그러니 저앞에서 다시 소녀를 봐주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저하께서 내게 돌아갈 것 같더냐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널 연모하는 감정은 그대로다 이리 말씀하실 것 같더냐 저하께서 왜 너를 버린 것 같더냐 앞으로 왕이 될 저하께 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뿐이야 내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저 권력을 위해 너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분이었고 그랬기에 널 버린 것인데 왜왜 왜 바보같이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영모하니까요 아주 아주 많이 연모하니까요 저와 만큼 소녀를 아껴주던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연모한다 변함없이 아끼고 아낌없이영무할 터이니 나와 함께 도망가자 도와야. 청명님. 저는. 이청명. 감히. 죽은 이 나를 배신하고 중재인을 빼돌리려 한 것이냐? 도화는 중재인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중재인을 빼돌리려 한건 분명 큰 죄인이 분명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우인 너를 벌할 순 없지. 비켜라. 지금부터 중재인 도화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여봐라! 중재인 도화를 끌어내라 이청명 지금 무얼 하는 것이지 감히 원나라의 후계자인 내게 검을 겨누는 것이냐 저하께서 도와의 벌그조차 닿지 못할 것입니다 왕족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을 모르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봐라! 감히 왕조에게 칼을 겨눈 청명을 보박하라! 너 끄끄러내라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불네요> 안녕 <불네요> <불네요> <불네요> <불네요>